저는 갑자기 호텔에 와 있습니다 진짜 엄청 즉흥적으로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짐을 다 싸벌고 호텔에 왔습니다 막 딱히 뭘 하려고 온건 아니고 좀 요즘 약간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저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오늘은 음... 5시에 퇴근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고 호텔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기 김가네 앞에 가 가지고 라볶이랑 치즈공카스도 사왔어요 그거를 먹고 영화도 보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하는 저의 힐링하는 <웃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나마 혼자 연말 분위기를 <웃음> 이렇게 제가 먹을 것도 사왔어요 엄청 맛있겠죠? 청담 시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얼른... 아이고 초점! 그러면 저는 얼른 씻고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막 먹어버리느라고 먹는 거를 못 찍었는데 음, 밥 먹고 나니까 엄청 졸리네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제가 오늘 호캉스 한다고 챙겨온 까까 친구들입니다. 이걸 까먹고 있었네. 짜잔. 이게 진짜 그냥 밤인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밤 냄새. 진짜 이런 깐 밤입니다. 음 맛있다. 음, 재밌는 걸 봐봐야겠어 유튜브를 볼 건데 저는 요즘 뭐 보냐면 영화 추천해주는 영화 리뷰 유튜브 많이 보고 왓삼맨 진짜 잘 봐요 짱껴 카메라 보니도안 되지만 내가 왓삼맨이 왔다고 했어 퍼락캐스 Look at this 요즘 뭐 베이딩에 이런저런 게 있지만 환율로 따지면 400%는 44만원 있때 우리 PD도 신었죠 어디 보자 옆에서 사자마자 나 여기다 그냥 수프림이미로 1.5 million subscribers uh, check it Okay, congratulations I w a n t to show people what's up with your s h o p 찍어줬는데도 I still can't go in, right? They can Okay 떨렸습니다 <웃음> 제가 호캉스 간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승주 에디터님이 가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역시 여동녀 이거는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써봤는데 그때는 막 이게 진짜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바로 여기가 막 이렇게 들뜨고 까지고 근데 최근에 한번 사서 다시 써봤는데 요즘은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뭔가 이 재질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잘붙고더 얇아지고 대신기바를 원래 많이 썼는데 대신기바는 아예 끊었습니다. 손톱도 너무 많이 상하고 22개가 들어있고요.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 가까운 쪽들이 큐티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 크기보다 작은 걸 붙여야 돼요. 이렇게 위에 한 번씩 대보시고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싶은 걸 떼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 손톱보다 살짝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끝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이 상태에서 타일을 가는 것 이렇게 끝에를 밑으로 이 손톱 끝부분이 스티커랑 딱 붙게 한번 이렇게 감싸주고 이 밑부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타일로 갈아주면 깔끔하고 들뜨지 않게 잘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몇번 쓱쓱 해주면 똑 뜯어집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리지 않았나요? 나름 꿀팁이에요 노래를 들으려고 해야겠어 이 노래 되게 유명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고 나서 위에 찔탑이나 그냥 탑코트를 한번 올려주면 덩굴에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해도 어느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즉흥적으로 온 거라 탑코트를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제가 여기를 온게 나름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스스로한테 주는 약간 포상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 뭔가 연말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가?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엄청 나고 연말 분위기 도 엄청 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변한 건지 진짜 우리나라 분위기가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라수뭐 금토일 그런 느낌이지 연말이고 이런 게 실감이 잘안 나가지고 참뭐 했다고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약간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가 좋긴 좋았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지금이 훨씬 나아요 뭔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생겼어도 지금이 훨씬 나아요.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 되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의 전체적인 그런 삶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좋아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풀콧이나 글리터 스티커보다 이런 반투명한 게 훨씬 얇아가지고 훨씬 잘 묶고 더 오래 가요 이렇게 네일 붙이기도 끝! 이제는 좀 약간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화장을 지워야 될것 같아요 저랑 친한 리터 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마지막 근무하신 인턴 분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선물입니다. 목욕하면서 풀어서 하라고 버블 바스 주셨고 급하게 오느라 기초를 막안 챙겨왔는데 이거 막혜운님이다 챙겨주셨어요. 바르라고. 이거 팩도 챙겨주셔서 다하셔하면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호텔에 오면서 도 느낀 게아 나는 여자 보기 진짜 많구나. 제가 막, 주변에 너무 좋은 여자 친구들, 여자 선배들, 여자 후배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약간 남자복이 있는 것보다 여자복이 있는 게 정말 백 배, 천배 좋은 것 같아요. 자, 한 번, 깨끗하게 한번 씻어볼까요? 먼저 양치를 해줘야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때꼭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챙겨왔어요 원래 호텔 안에 치약이랑 칫솔이 있지만 제가 양치를 꼭 이걸로 합니다 이게 타차치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광고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광고가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저는 화장품 회사 다니면 꽁짜로 주실 줄 알았는데 돈 주고 사더라고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완전 검정색이에요 치약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럴 대요 사실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저랑 팀이 완전 달라가지고 PB팀에서 만드신 건데 이거를 막 에디터 분들이 엄청 추천을 하셔가지고 치약이 떨어져서 사봤는데 기존 치약을잘 느껴오지 못했던 그런 개운함. 뭔가 입안에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그 너무 좋아요 진짜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저는 아직 유튜브로 뭔가 광고를 하거나 이걸로 딱히 수익을 낼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엄청 매운 치약을 또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엄청 먹지도 않고 진짜 양치하고 나면 되게 개운해서 저는 양치를 하고 왔고 요거를 챙겨왔어요. 아까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그 틈에 이렇게 꿀복숭아 플레치노를 사왔습니다. 요거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처음 먹은 너무 맛있어요. 꺼야지 <놀람> <놀람> <놀람> 아침입니다. 지금 엄청 눈이 띵띵 부었는데. 지금이 10시 47분 헤라 블랙쿠션 17호 로제 바닐라 컬러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 친구랑 점심 같이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해서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게 저의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사실 평소에는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고 베이스는 이렇게 쿠션대로 간단하게 떠들겨줍니다. 블랙쿠션 유명한 만큼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지속력이 너무 좋고 파우더를 따로 안 발라도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해주고 화장이 진해지지 않게 립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이제 아침이라 목소리가 생겨서 그런데저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엄청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잘 보냈어서 섀도우는 16 브랜드 아이 매거진 섀도우 조합이 이미 나와있어서 쓱쓱 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엄청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아침에 바쁠 때 색조합 고민 안 해도 돼서 좋고 한 번에 쓱쓱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더 진한 색 섀도우가 묻어있는 중에는 요렇게 삼각존에 발라주시고 더 밝은 컬러가 있는 걸로 눈 앞머리에 이 형태에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썼어요 얘 진짜 제 데일리템입니다 제가 이걸 올리브영 알바할 때부터 썼는데 이렇게 싸고 잘 그려지는 아이브로우를 찾은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긴 하는데 약간 처음에 연습이 필요해요. 너무 슥슥 부드럽게 그려져서 실수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거만 한게 없습니다. 제 눈썹 모양대로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 저 메이슨 제품입니다. 쪼금해서 들고 다니기 좋고 속눈썹이 엄청 길어져요. 색깔도 제 지금 머리색이랑 잘 맞아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컬링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라인을 되게 진하게 그리고 속눈썹을 살짝 약하게 하는 타입이었는데 요즘은 속눈썹을 되게 강조하고 아이라인을 되게 얇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고 아이라인은 펜슬이랑 붓펜 아이라이너 두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같이 쓰는데 어, 추천드리진 않아요. <웃음>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라서 이거는 테스트해보고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산 건데 눈 밑에 번지는 게 심하더라고요. 이눈 점막이랑 좀 두껍게 칠해야 되는 부분만 이런 펜슬 타입으로 그려주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펜으로 저는 아이라인을 이앞머리를 조금 두껍게 갈수록 좀 얇게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보다 여기가 채워진 게 눈이 더커 보이고 더 시원해 보이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주고 아까 썼던 섀도우 짙은 갈색 이거로 아이라인 그려준 길이에 맞춰서 눈 밑에 음영감을 줍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애교살이 확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 발라주고 쉐딩을 해줘야겠다 음, 팔레트 안에 해변에선 코코넛 이 컬러 사용해서 늘 하던대로 콧볼 잡아주시고 콧대랑 얼굴 아, 윤곽은 오늘 브러쉬를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세잔느 블러셔 이거 저번 영상에도 썼었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는 섀도우입니다 저는 눈 밑이랑 가깝게 블러셔를 발라요 그러면 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앞볼에 동그랗게 배고프다! 지금 부대찌개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웃을 때 여기 올라오는 이 광대 1리터는 바닐라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사실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냥 특별히 눈 밑에 올라주시면 뭔가 반짝반짝 마지막에 립 컬러를 조금 더 진한 걸로 안쪽에만 톡톡톡 바른 다음에 저는 항상 립을 경계를 다 풀어줘요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고 젤스도 되게 두꺼워 보이고 약간 통통하고 도톰해 보이고 제가 입술선이 막 또렷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바르면 더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딱이 정도? 지금 찍으면서 했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머리가 개, 개털이에요. 에센스를 안 챙겨와서 저희 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묶은 상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까지달용주고 이렇게 엄청 추우니까 <웃음> <웃음> 패딩까지 입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